제가 방송을 하다 보니까 뭐 방송 목소리를 듣고 많이 힘든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제가 뭐 항상 영상을 만들 때는 새벽에 영상을 만들다 보니 목소리가 좀 작게 작게 얘기가 되고 하루 자체가 사실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다 피곤하죠 그렇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기어 들어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저에 대해서 뭐 운동하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텐션이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목청 자체도 목소리가 좀 크다 보니까 어지간하면 좀자용하게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 뭐 피곤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문자 주시는 분들은 문자 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바로 그냥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게 바쁜 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바쁘다 보면 뭐, 다시 전화를 드리겠다고 전화를 하기 때문에, 어, 굳이 문자를 주시고, 제가 문자를 또뭐 누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지금 수승구를 한번 봤고요. 낭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낭구 같은 경우는 실제 보게 되면은, 지금 7월에서 9월 달 1위가 대면역 센터럴 리슈빌, 45평에 7억 3천 거래가 되었고, 2위가 대봉교역 태왕하나스, 31평에 5억 7천, 마찬가지 3위가 교대의 한의채 32평에 5억 6천에 거래가 되었는 걸 확인할 을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위부터 쭉 보게 되면 은봉덕영무다음이 33평에 5억 2천, 화성파크가 33평에 5억 천 그리고 6위가 효성타운이 7월달에 거래가 되었는데 46평에 4억 9천, 그리고 7위 대성유니드 8월달에 46평이 4억 8천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이나 9위, 10위 대부분 보면 그래도 4억대 위주로 거래가 어느정도 되었다. 8월달도 7월달도 계속해서 거래는 이루어졌다. 그렇게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봉도화선파크 백자멘션 7월달에 60평에 3억 9천 봉도코롱하늘채가 33평에 3억 7천 태양멘션 41평에 3억 6천 그나마 3억 4억대는 아직까지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교대 월드메리드 양 7월달에 32평이 3억 5천, 삼 클래식시 명가가 8월달에 46평에 3억 4천, 미리네 그다음에 2000주공, 그리고 세안천호 마찬가지 9월달에 또 거래가 두 건이 이루어졌네요. 계속해서 뭐 9월달이든 8월달이든 남구 같은 경우는 그나마 9월달에도 지금 3억대나 2억대 그리고 사실 40... 두평에뭐 2억 4천, 어, 동아 대덕도 뭐 33평에 2억 2천 이렇게 해서 거래는 계속해서 이루어졌는 걸 확인할 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9월 15일 마찬가지 최근 거래되었는 게 봉두기차 화성이 33평에 4억 8천, 13일 날 정멘션이 42평에 2억 4천, 교대의 하늘체가 8일 32평에 4억 2천, 그리고 8월달로 넘어가게 되면 마찬가지 대면역에서 효성타운까지 어 대면역 센터를 45평은 7억 2천에도 근자의 거래가 되었습니다. 23층이고 33평에 5억 2천 마찬가지 23평에 33평이냐 35평이냐 교대역 하늘채 32평에 4억 7천 효성타운 39평에 3억 9천 8월달에 주 거래가 되었는게 뭐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뭐 이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7억대든 8억대든 그리고 평균적으로 3, 4억대 거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것은 뭐 실거래 현황 자체를 지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죠. 그리고 지금 관심 있게 계속 눈에 띄는 게 교대의 가늘체가 뭐 29평이든 32평이든 계속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거래는 안되더라도 그래도 남구에서는 하늘채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고 뭐 20층, 13층, 19, 29평, 32평 하늘채가 인기가 좀 많이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뭐 실거래가를 확인해 봤을 때 어느 정도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뭐 계속해서 여기도 마찬가지 하늘채고 그리고 대명역센터를 마찬가지 32평에 5억 2천 거래가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느 쪽의 아파트가 얼마나 거래가 되었다. 그렇다면 인기가 좀 있다 없다는 이런 실거래 현황을 가지고도 충분히 확인을 할 수가 있죠. 7월달에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센터를 하늘채 이런 식으로 계속 거래가 되었는데 전체적인 동향을 보게 되면 가격대는 대부분 조금씩 많이 내려서 거래가 되었고요. 뭐 남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지금 교대역 하늘체가 거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뭐이 영상을 보고도 확인이 된, 되고 마찬가지 우리가 뭐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게 되면 매물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뭐 어느 정도 거래가 돼 있는지는 보통 이런 실거래가로 확인을 하고 그리고 매물이 많이 나왔다, 전세가 200건이다, 300건이다, 150건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아직 거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로 돌리기 위해서 어, 네이버 부동산에 광고를 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 전체적으로 대구가 아파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확인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교대의 관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뭐 역세권에 인접하게 되있고 그리고 남구 자체가 그래 크지는 않습니다만 은 그래도 아파트가 분양하는 아파트가 어느 정도 있는 편에서 계속해서 뭐 교대의 하늘채의 아파트 거래 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거래량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6월 달도 뭐 얼마 거래가 없었지만 은 7월, 8월, 9월 때까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은 예전 거래량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거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은 전체적인 뭐 전혀 거래가 전무후무하게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은 사실 뭐 이런 실거래 영상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거래가 되는지 확인이 되고 그리고 한 번씩 보게 되면 2, 3억대 아파트들도 거래가 되지만 센터리나 뭐 마찬가지 보면 5억대, 4억대, 7억대, 45평, 45평에 이렇게 거래가 되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뭐 교대 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5억대, 4억대 하늘채 같은 경우도 뭐 4억대에서 4억 6천 뭐 29평이지만은 12층은 계속해서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화신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가 뭐 성향에 따라 다 틀립니다. 사실 뭐 돈을 벌어서 번 것도 있지만은 얼마나 저렴한 아파트를 또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 또 내가 돈을 벌었다 안 벌었다 이렇게 얘기도 할수 있고. 미분양 아파트 할인을 해서 저렴하게 일부 10%든 20%든 저렴하게 구입을 했다면 예전에 뭐 비교를 하게 되면 프리미어 P가 뭐 1억이었다 2억이었다. 근데 마이너스 P까지 지금 떨어졌죠. 지금 보면 한 5천에서 7천까지 마이너스 P가 나온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와중에 또 미분양 뭐 할인으로 해서 더 저렴하게 구입을 한다면 그 자체가 또 돈을 버는 거고, 그게 갭 투자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런 거에 전혀 관계가 없는 분들은 평생 나는 살 것이다. 내가 뭐 아파트를 팔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또 구입한다면 또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어, 이게 뭐 생각만 한다고 뭐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생각하는 것을 실제 실천을 해야 되고, 아파트를 내가 팔지 않으면 손해보는 게 아니니까 또 평생 가지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 동향은 대구뿐만 아니라 전국이 미분양이 계속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사태에 의해서 건설사까지도 좀 힘들다. 이런 얘기들은 제가 뉴스에 안 올려드려도 뉴스를 다 찾아보면 다 내용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는 것이 가장 돈을 벌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예전에 분양권으로 2, 3천만 원으로 2, 3억을 벌었던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제 주변에서는 또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런 아파트가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또 거래를 하는 분들은 또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지 분양되는 아파트들도 지금 남구에 일부 계속해서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깜깜이로 분양을 하는 것도 있고 조직 분양으로 해서 또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뭐 나름 뭐 생각이 차이지 않을까 뭐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뭐제 생각이 항상 다 맞다고도 항상 말씀을 안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뭐 생각들이 또다 맞지도 않을 수도 있고 또 그만큼 또 많이 움직이면서 동향을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항상 얘기 드리지만은 수시로 많은 부동산의왕래를 하면서 정보를 듣는 것도 중요하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당구 마찬가지 생각외로 어느 정도 뭐 거래는 일부 좀 되었다. 9월 달만 해도 뭐 지금 뭐 어느 정도 거래가 되었고, 8월 달도 뭐 전혀 거래가 되지는 않고 있지는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남구까지 이렇게 봤는데, 뭐, 2억대, 3억대도 거래가 되지만, 5억대, 7억대도, 마찬가지, 큰 평수도 또 거래를 하는 분들은 계속해서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분양이 뭐, 나와 있는 아파트들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뭐, 조직 분양이나 아니면 주말에 현수막이 걸려 있는 그런 형태들을 지금 볼수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인 의견은 미분양을 일부 털기 위해서라도 할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 상승도 있지만 은 공사비용에 들어가는 이자라든지 모든 금액 충당하기가 아직 많이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을 해서라도 소화를 시켜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남구를 전체적으로 한번 봤고요. 다음은 마찬가지, 뭐, 서구든 달서구든, 보이는 대로, 순서대로 해서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